어떻게, 마음에 혹시 드셨는지. 아니 근데 뭐 퍼포먼스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하긴 하는데, 하긴 하는데. 그래가지고 이걸 사인 받겠어? 추천서를? 아... 왜냐하면 네. 그 리액션이 약해요, 리액션이. 아, 리액션이. 네, 그렇지. 마, 혀가 좀 꼬여서 미안한데. <웃음> 리액션, 리액션, 리액션. 리액션. 알지 리액션. 리액션. 아, 리액션. 아. 어, 리액션.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.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라고 할때 어떻게 해야 돼? 그대. 그 당연하죠. 아. 안 나왔죠. 아. 아, 근데 뒤에서 저희 둘끼리 했습니다. 그대. 아 그러니까 둘이는 좋아하는데, <웃음> 둘이는 좋아하는데, <웃음> 둘이는 좋았다니까. 내 둘이한테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. <웃음> 그리고 춤도 춤도 너무 차이가 나. 자기는 좀 루즈 해충이. 여기 좀 심플한데. <웃음>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. 안 되겠다. 아니 그다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되겠고그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 그대 쌈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 그대 이게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이걸 알아야 돼 제대로 잡혔다 내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 바로 가야지 오.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 이런 건 없어 아. 이거는 뭐냐면 아. 발라드나 댄스 오. 하는 친구들이 이 박자가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음. 다시 한번 해봐 자, 반장 화이팅!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 또 그러네 형, 아, 그게 나와야 돼그 습관이야 그니 그, 그, 부산하면 되는데왜 자기는 안 되냐고 무슨? <웃음> 네. 부산하면 되는데왜 자기는 안 되냐고 무슨? <웃음> 닌, 네. 아, 닌, 닌, 아, 선배입 있어가지고 제가 형, 까, 반장 화이팅! 김 얘기를 못하겠어 <웃음> 다시 해봐, 시작 몰래카메라 <웃음> 시작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대 그렇지 그렇게 아, 근데... 압박해 어. 쌈바춤을 추고 있는 그대+ 그대+ 그렇그 훨씬 아잖아아 됐다 됐다 대 그대+ 그대+ 그대+ 그대+ 그대+ 그대+ 그대+ 그 앞으로 그대+ 그렇그할게할 나한테 한테느 정도 그대+ 예, 예시를 좀 해주고 <웃음> 같이, 같이 해서 이이너 그대+ 그이 그대+ 그대+ 이렇게 대바대 그대+ 그자 그대+